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생입니다세경생입니다제 네,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실 굉장히 뭐 예쁜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좀 실력표 좋으세요. <웃음> <웃음> 저는 처음에 뭐 어떻게 만났죠? 아 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허리 안 아픈 요가 무슨 썸네일이 있었어요. 음. 그거를 보고 제가 그 당시에 허리가 조금 안 좋고 음. 아팠어서 네. 너무 궁금해서 오케이. 이제 그 네. 선생님의 채널을 음. 보게 됐었는데 네. 어, 설명이 되게 디테일했어요. 음. 다른 영상보다 음. 되게 디테일했고 어, 한번 이선생님 만나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어서 가차고차 음. 전화해서 음. <웃음> <웃음> 거기 어디인지 한번 음. 여쭤보고 나서 음. 상담 받으러 네. 오고 선생님이랑 이제 이야, 이야기를 음. 하면서 어, 되게 전문적이고, 제가 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잘, 뭐 원인 파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1대1을 써야겠다. <웃음> 네, 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만나뵙게 됐어요. 네. 어. 그때 수업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어,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1대1 했을 때뭐 학생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음. 선생님은 오래, 물론 되게 오래오래 하셨지만 음. 그 안에 내부이 되게 깊다 고 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아파하는 이유를 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것도 계속 알려주시면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도 그 동작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감사했다보니까 이제 그런 근육같은 설명도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잘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1등을 받고 있지만 약간 수업을 만들 받는 듯한 느낌으로 그때도 제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성이 되게 좋아서 시간이 되면 저는 수업도 들고 왔어요. 그이후 이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찍는 것도 함께 하게 되죠.